오늘 지금 회사에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고 저는 같이 따라갔는데 배고파서 밥을 시켰어요 여기 어디냐면 유튜브에도 많이 올렸는데 허니비어로 올렸거든요? 점심에 판매하실 때는 헤라스키친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달도 요즘에는 하시고 새벽 4시까지 배달을 하셔서 시켰습니다 어. 계란도 어 이건 내가 먹을게 제 위에 있는 거 야. 오늘 메뉴는 돼지 제육볶음입니다 짠아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응 음, 진짜 맛있어요 네. 아, 음. 한숨 들이쉬자마자 바로 침이 나왔어 응. 그리고 저는 공깃밥두개 아까 흘린 계란은 제가 밥 위에 쳐딱 맞아 사이즈가 한번 섞어서 와 응. 아, 김치랑 그리고 고기 양이 대부분 고기야 응 음, 맞아요 김치보다 고기가 훨씬 많아요 보통은 이게 야채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와 근데 진짜 그냥 고기인데? 고기 천지인데? 와 이런 거 진짜 김치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매콤한데 너무 맛있게 매운맛이야 음. 음, 잘 먹겠습니다 고기가 역시. 그리고 너무 담백해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지? 음. 맛있 음. 음, 진짜 맛있어요 밥두공기잘 시키셨네요 음, 이런 거쌀 떨어지면 속상하지 깻잎 향이 되게 진하게 확 나고 음. 제육볶음 하면 조금 좀 기름진 이런 것도 있는데 <웃음> 기름기 살이 별로 없는 살코기들 위주로 담백하면서도 매콤하고 딱 칼칼하면서 좀 이렇게 완벽하게 하신지 전 진짜 진심으로 여기 주방가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계란도 딱 좋다 음~~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나중에 소스 약간 국물 남았을 때 그냥 밥 비벼가지고 먹어도 음. 맛있겠다 음. 음~~ 근데 여기 제육볶음 여기보다 맛있는 데가 제일 생각이 안 나는데? 맞아 음 뭔가 좀 평범하잖아요 음. 사실 근데 진짜 맛있다. 그리고 여기는 MSG 조미료 안 써서. 아, 맞다. 네. 이 집은 조미료를 안 써요. 그래서 계속 언니가 아 담백하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런 맛이 아닌가 봐. 맛있는데 왜끝 맛에 약간 미묘하게 남는 그런 맛들 있잖아. 음, 음, 음. 그런 맛이 없어. 조용히 하고 이제 먹어볼까? 와... 김치도 예술이다 음 이 새벽에 시켜먹는 식당에서 이 정도 맛이 나오는 집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엄마가 해주는 집밥 느낌 맛이잖아요 응응응 응, 응. 엄청 맛있게요 사실 새벽에는 그냥 비싸긴 한데 맛은 딱히 기대 안 하고 먹잖아 <웃음> 주방 보조로 들어가고 싶어요 다 맛있다. 어쩜 이게 고기가 깔끔하지? 뭔가 뺏어 먹는 기분? <웃음> 야, 나한 입만. <웃음> 목살인가? 그죠? 목살인 것 목살 같은 목살 같지? 응, 응. 우리 집에 배달이 안 되는 게 너무 슬프다. 다 드셨어요, 한 공기? 응두 번째 숟가락을 또 드시네? 아, 이건 약간 이제 장비를 바꾸셨다 그니까 이렇게 슥슥슥슥 이제 이렇게 약간 비벼 먹을 때왜더 맛있게 느껴지지? 응. 와우 음 엄청나구만 음 음. 짠다 맛있어 역시 배우신 분 <웃음> 배우신 분이요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대체 이분들은 요리로 어디서 배우신 셔클레? 음 내가 태어나서 본 사람 중 제일 맛있게 먹어. 음. <웃음> 맞아. 음. 아 진짜? 그 입맛 돌게 음. 하고 항상 복스럽게 먹고 맞아 되게 어쩜 저렇게 최선의 방법으로 항상 드시지? 이러니까 따라 먹고 싶어지게 음. 만들잖아요 응. 음~~ 팝팝 먹어 마지막 한입 음~~ 잘 먹네 음~~ 맛있어. 와. 두공깃째 먹고 있는데도 계속 감탄이 나오는 맛이야. 눈앞에서 먹는 걸 보고 있는데도. 그니까. 먹고 싶은, 나 방금 같이 먹었는데. 네. 그럼 뭔가 밥이 부족한 거아니야아 아니, 배가 불러요. 엄청 불러요. 잘 먹었어요. 응, 응, 그거 안 먹을 거야? 근데 조금 묻었는데. 난 상관없어 밥도 비비고 여기 아예 비비시죠? 너무 많으잖아 아니야 안 많음 여기다 비벼볼까? 응. 이 마지막 남은 소스 비벼서 딱 먹으면 아주 맛있는데? 와우. 와 상추쌈에다가 한번 싸먹었어.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거 상추를 안 먹었어. 아 아하, 어쩜 밥 냥이랑 이거랑 딱 맞냐? 와 너무 맛있다. 아, 뭔가 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아니, 아니야. 이득님이 아니야. 한번 더 먹는 모습이 이거는 그래서, 밥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크게 싸먹어도 <웃음> 케밥이다 네? <웃음> 짠아 이거 진짜 맛있지 큰 쌈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그럼 이제 반으로 어머머. 이렇게 해요 어머머. 그리고 베어서 계속 먹는데요 빼빼로처럼 음. <웃음> <웃음> 잘먹는데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그럴니까요 앵콜 해야 돼.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자, 이거는 그냥 무조건 별 다섯 개. 제가 진짜 장담하면서 별 다섯 개 주는 집 그렇게 말잘안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진짜 이, 이 맛을 느끼셔야 되는데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음딱 청양고추 음 음. 아. 저거 봐, 계란을 남겨놨죠? <웃음> 저거 봐 마지막에 와, 또 저렇게 계산 계산적으로이냐 어. 은근 본능에 충실한 것 같은데 계산적인 어. 맞아 음식을 존중하고 그니까 러 아껴주고 사랑하고 응. 예뻐하고 응. 노름자가 확감기는 음. 저봐입행군다 마지막, <웃음> 마지막 먹으려고 아니 선수냐고 <웃음> 누가 누가 맛있게 먹나 선수라고 <웃음> 아니 방금 맛을 살짝 지우는 거지. 이제 배도 슬슬 부르고 마지막 한 입으로 딱 좋아 샥샥 된다 음, <웃음> 새우 두시나 8알 정도 붙여봐야지 이렇게 <웃음> 음 맛있습니다 사실 다, 다 깨끗하긴 해요 완벽해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 괜찮다. 내가 많이 먹어서 그렇지 <웃음> 사실 3명이서 남았어. 먹을 수 있느냐? 음. 그러면 6,38 이니까 거의 한 7? 밥공기에서 한 7,000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내가 정말 만족하는 식사를 하고 나면 일주일이 되게 행복한 느낌이 있어요. 아, 아 그래 그거 엄청 맛있었는데 라든지 이 행복한 느낌이 좀 오래가는 것 같아요.